안녕하세요. 니선도의강사라고 있는 에고원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휴대폰으로 찍으니까 이건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오늘은 요즘 이 여기저기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음, 가끔 저한테도 질문이 들어오는 어도비 RGB와 sRGB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음, 이 오래된 얘기가 대체 왜 요새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저번 영상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다루긴 했었죠. 근데 뭐 저장하는 부분만 잠깐 해가지고, 그때 질문은 왜 내가 포토샵에서 작업을 했던 거랑 실제 뷰어나 사이트에 올렸던 게 다르게 나오냐 색이 왜 빠져서 나오느냐 그 정도의 질문이었는데 음... 요즘는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많아요 미러리스냐, 뭐 DSLR이냐, 로파일이냐, JPG냐 아니면 뭐 어도비 RGB냐, SRGB냐 제가 봤을 때는 에 그냥 개인 취향이 아닌가 아니면 꼭 직업적으로 DSLR, DSLR에, 로파일에, 어도비 RGB로 촬영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캐논 오디 마크 3를 쓰고 있고, 어, 뭐, 대량으로 찍어야 되는 경우에는 JPG로 찍어요. 왜냐면 로파일 처리를 못해요. 카메라가 오래돼가지고. 연서 같은 거찍으면 한, 로파일 10장? 정도 찍으면은, 이제, 용량이 안 된다고. 뜹니다 어, 그래도 뭐 웬만하면 로파일로 찍기는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신 용량이 엄청 크죠 그리고 색공간은 sRGB를 씁니다 음, 촬영 때부터 어차피 제가 어도비로 찍는다고 해도 제가 쓰는 모니터는 어도비 RGB를 지원을 안 해줘요 싼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가 어도비 RGB 로 작업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냥 sRGB에 최적화된 색깔로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냥 기분이죠 기분 그냥 좀 뿌옇게 보이니까 역시 어도비 RGB야 역시 어도비가 좋아 그러는데 실제 어도비 RGB를 육안으로 보시려면 어도비 RGB를 지원해주는 모니터를 쓰셔야 돼요 비싸요 싸게 나온 것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뭐 웹사이트들도 srgb 를 기본 색 공간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야 어도비 사진을 올렸을 때 srgb 색 공간에 맞춰지게 되니까 색이 빠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 음뭐 출력을 할것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가 좀 유리합니다. 왜냐면 cmyk의 왜냐면 이렇게 어도비는 용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색 정보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니터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출력을 한다고 하면 어도비가 좀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도비를 지원을 안 해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건 꼭 확인을 해보고서 출력을 맡기세요 근데 뭐 여튼 이것저것 따져보면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뭐 개인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언젠에도 나오는 표가 있죠 이거 어도비라면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를 srgb는 저것까지 표현을 못 해주니까 색이 빠져 보이는 거죠 이만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말들이 많았는데 그냥 자기가 사용하는 의도에 따라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요 그냥 개인 취향인데 꼭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짧게 찍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그냥 김치찌개가 좋은데 어떤 사람이 꼭 거기다 고기를 넣어서 먹으래요 나는 고기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실제로는 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은 거죠 그냥 좀 다양성을 좀 인정을 해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찍어봤어요 물론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맞진 않아요 그냥 이것도 그냥 제 입장인 거죠 내 취향이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